네반갑습니다 스몰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2022년 9월 29일 예, 목요일입니다 지금 새벽 음, 3시 예, 58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켜놨더만 날짜는 변경이 안됐는데 지금 9월 29일 예, 새벽 3시 59분 거의 4시가 다 됐습니다 지금 날스다스물이뭐 폭등하고 있습니다 1.53% 상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또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지금 나스닥 현물 1봉 차트 이렇게 5월선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에도 어, 나스닥 현물이 1.5% 상승하는 1,998입니다. 1,998. 5월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5월선이 1,910인데 1,910인데 이걸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저점을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한 3일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나스닥에 비해서 훨씬 저점이 붕괴되고도 또 한참 밑에 내려갔습니다. 지금, 나스좀 뭡니까? 우리 나, 야간정시가이 마감이 되었죠. 야간정시는 4시에 마감 됩니다. 선물이. 4.60포인트 오른 287.60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런데 코레는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났어요. 지금 보면. 자, 위클리 콜287 같은 경우에 이게 111% 상승을 했고요. 푸드 옵션은 뭐 엄청나게 많이 하락해버렸죠. 뭐 89%로 날라가버렸는뭐 2.2, 시가가 2.28 하던 것이 0.1, 10분의 1 토마이 되버렸어요 90% 마이너스입니다. 한번 방향 거꾸로 타면, 하루아침에 깡통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푸드 옵션 잡은 사람.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옵션입니다. 어제 막판에도 지금 뭐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 장이 막 엄청나게 희한합니다. 희한해. 어제 보면 9월 28일이었죠. 초초창기는 시가가 이제 거의 어제 그 전일 그 저가 부근에서 출발했어요. 그것도 올립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리냐면 9시 40분까지 올리죠. 고가 289점 7호까지 올립니다. 7호까지를 올리고, 여기가 7, 호인데 289.7호까지 올리고, 여기 이제 9시 45분인데, 그 뒤로 이제 약간 폭락했다. 다시, 예, 10시부터 그냥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예. 상승시켜놓고, 화닥이 치는 거. 전형적인 뒤통수 전법이죠. 가장 위험한 그래프가 이 역부이자형이죠. 역부이자형. 이거 역부이자 한번 당하면 골로 갑니다. 한마디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상승추세잖아요 그러다가 이 접었잖아요. 지금. 눌림목이잖아요. 그 사람 치면 이게 눌림목이니까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본다고요. 달라붙으면 그냥 박살 내버리죠, 이거. 이건 대응이 안 됩니다, 거의, 그죠? 내려갈, 내려갈 때는 특히. 이 저점을 붕괴하면 또 모든 또 세력들이 이쪽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손절 나오고 또 추가 매도 나오고 푼 매수하고 가니까막쫙 내려갑니다, 그냥. 뭐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 이 역부이자 형이죠. 이게 이제 이 이게 지금 1 시간, 2 시간 동안 내려갑니다. 두 시간 동안.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내려갑니다. 2 시간, 한 20분까지 내려가죠. 그려놓고는 행보를 또 합니다. 행보. 그러다가 한번더 확인사살을 합니다. 이 저점이 붕괴되면서 여기까지 내려가 버리죠. 저가 281.35까지. 그려놓고 게또한 2시. 20분 분기가 무또 올라칩니다. 이 매도친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또한번또 올려쳐버리죠. 이렇게 보세요, 그죠 선물을 매수하면서 거들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판에 그런이이 저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손절 물량이 막판에 나왔던 것이고 지금은 폭등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이 종가에, 그죠? 283.00이 종가인데, 이것보다 무려, 네. 4.60이나 올라 쳐버립니다. 287.60입니다. 287.60. 287.60이니까, 뭐, 이 저점을 돌파를 시켜보죠. 여기까지 올려버렸죠 287.60. 허허. 하루아침에 그냥, 야간정시에, 287.60까지 올라쳐버립니다. 완전히, 뭐, 사기장이죠, 이거. 그죠? 자, 이렇게 올렸던, 뭐, 세력은 또, 이 외국이니까, 자기들이 또, 이 <웃음> 상승 방향으로 지금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에 이렇게 원래 쳐버리는거죠 4941억이나 지금 선물을 매수했던 겁니다 그리고 푸옵션1 1 4억 매도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콜옵션 21억 매수해놨잖아요 상승 딱 되니까 막 이래 폭등을 시켜버립니다 이 주식으로 하락을 시키면서 하락을 시키면서 선물을 사들이죠. 저점에 그죠. 이렇게 시안한 전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개이죠 오늘 9월 29일 위클리 옵션 만개리입니다. 목일이기 요 때문에 어떤 대변역장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입니다. 외국인들이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 불가예요. 자, 자, 주식을 1459까지 매도를 쳐버렸고, 전저점이 붕괴되면서 이렇게 장대 뭐, 은봉이 발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콜옵시은는 21억을 매수했던 것이고, 자 푸드옵션은 174억을 매도하면서 상방을 뭐 해지를 한 거죠. 어찌 보면 네. 자 음, 저 주식 저 선물을 4,941억이나 매수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다음에 예, 주식 선물은 113억 매도를 했었고요. 자, 삼성전자 그죠? 음, 공매도가 540억이나 매도가 아, 흘러나왔습니다 540억 주식을 1459억을 매도했죠 그죠? 이 음. 안에 지금 540억이 540억이 공매도로 잡혀 가 있는 겁니다 공매도가 많아요 큰 흐름은 대세 흐름은 이제 하락장이고 중간에 이제 반등을 하는거죠 중간에 한 번씩 반등을 하는겁니다 자 옵션에서 지금 420%가 발생, 그보다 더 높은 것도 많은데 일단 이 종목은 420% 입니다 100만원 같으면 뭐 500만 이 되었다는 것이고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예, 5000만 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날 0.40 하던 것이 2 0 8까지 갔습니다. 뭐 최고권은 또 3.20까지 갔어요. 3.20까지 갔으면 이게 0.40에서 8배가 터졌어요, 8배. 이 종목은 8배가 터졌습니다, 8배. 100만원 같으면 800만원에 되었고 1 0 0 0만원 투자했으면 8000만원에 되었다는겁니다 고그 점에 팔았을, 팔았, 팔았으면 예. 엄청나죠 이게 또 지난달에 뭡니까 그전 전은 0.07까지 갔어요 최저가 그러면 고가에 팔았으면 몇 배입니까? 3.20 나누기 0.07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이게 무려 45배. 예, 하루, 둘, 삼, 3일 만에 예, 45배가 터진 날이었습니다. 45배. 100만원 같으면 예, 45배, 4500만원. 100만원 질렀는데 4500만원. 3일 만에. 아, 이런 날도 있는 겁니다, 지금. 1000만원 질렀으면 4일 만에 4억 5천만이 된 거죠. 4억 5천만. 아니요, 재수 좋은 사람은 이런 날도 맞이하게 됩니다. 극점에 팔 수는 없을 겁니다. 3 1은은 적어도 3포인트는 뭐팔 수는 있는데, 그죠? 음. 그래도 0.07은 잡기 어렵고, 0.08은 잡을 게듣고 3포인트 팔았다고 치면은 37배는 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7배. 와, 어마어마한 날이었습니다. 이게 전일의 저점을 붕괴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보세요. 당일에도 말이죠. 저가는 0.25였습니다. 그렇죠? 시가는 0.61였고 거의 3분의 1 토막, 2분의 1 토막 정도까지 올려놓고 상승시켜 놓고, 포스 인자 똥값이 되죠, 그죠? 이것이, 예, 예, 3.20까지 갑니다. 그럼 도대체 몇 배입니까? 3.2 나는 당일만 해도 0.25까지 갔던 것이니까 12배가 터졌죠, 12배. 100만원 갔다면 1200만이 되는 거고, 1000만원 질렀으면 1억 2천만이 원 되는 것이 이날이었습니다. 12배가 터진 날이었습니다. 대박 터진 날이죠. 대박 터진 날. 자, 이런 엄청난 대박이 탄생을 했습니다. 요동치는 장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급나가고 급등하는 그런 요동치는 장입니다. 이런 날 잘못 매매하면 깡통되죠. 이게 뭐 하락까지 갔다가 지금 지금은 뭐 상승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꼭지에서 매도 친 사람은 거들하는 거죠, 지금.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281.799에 매도 쳤다. 지금 6포인트가 올라 버립니다, 지금. 이래, 무세운 장입니다. 근데 이걸, 이런 걸 갖다가 오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대응이 안 되는데, 그죠? 그냥 깡통 참는다. 그냥 깡통 차요. 그동안 수익 난 것은 단지 운이 좋아서 수익 난 거고 어, 한 방에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어, 어, 반성하는 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달 옵션도 어, 엄청나게 지금 예. 이게 또 어느 어떤 그래도 반타석 되겠죠? 어? 풋 272짜리가 지금 보면은 최저가는 0.08이었습니다. 그죠? 자, 2.39 나누기 0.08까지 갔죠. 9월 13일날. 29배가 터집니다. 지금. 29배. 종가상으로. 이날이 0.08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11일 만에, 11일 만에, 네. 29배가 터집니다. 엄청나죠. 11일 만에. 자, 엄청나게. 0.07 자리가 2.39까지 2 9배가 예, 터진 날이었습니다 11일 만에, 요거는 이제 10월물 옵션입니다 전일은 1.05였는데 2.39까지 예, 127% 예, 100만원이 예, 200만원이 되었다는 뜻이죠 1000만원 질렀으면 230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웨크리옵션 만결인데 좋은 소식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